집에도 한개 사야 집에도 <웃음> 하나 사야? 네 아, 일단 잡시다 피곤하다 <웃음> 아. 자 결이 <결의> 열어주세요 <웃음> 와우 3단이야 너무 큰데요? 퀸 사이즈니까 크지? 아, 아. 자! 우와. 한 단, 두 단, 세 단. 자, 요런 식으로 한 단, 두 단, 세 단으로 접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쏙, 쏙 접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라반에도 이렇게 3단으로 접어서 보관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용할 때, 자, 펼쳐보세요. 저희 펼쳐주세요. 아, 오늘 저희가 자에 3단 접이식 매트리스를 카라반에 설치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커버로 하나 할수 되어 있고 뒷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바닥이나 이런 데 깔아도 미끄러, 미끄러지거나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내장재가 내장재 안에 또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으로 빨래를 하실 수 있고요 거기 결을 한번 열어볼래? 이렇게 보시면 자 잠깐만 따라 자 매트리스가 하나, 응, 둘, 셋 3단으로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안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장재가 특허받은 이중 이중 구조 에어폼으로 허리를 편안하게 감싸주고 그리고 이제 숨쉬는 매트로 높은 통기성으로 여름이나 그럴 때도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버가 1중, 2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충전재까지 개별적으로 다 세탁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일단이단 3단으로 접이가 되기 때문에 어, 공간 활용도 높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해물질에서도 풀이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은 기본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을텐데요 자 이제 요거를 내장제를 갖고결이 올라가 봐 어떤지 푸신푹신해요신신해요 어때? <웃음> 편해? 편하다 편해? 잠이 솔솔 올것 같아요? 느낌 한번 얘기해 줘요 음 느낌 편하고 응 음?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하고 살짝 살짝 왜냐면 그게 내장제가 아까 결이랑 아빠랑 바터시 특허받은 내장제라서 그래 엄청 폭신폭신하지 네. 음. 그리고 그냥 웃기만 해도 잠이 설설 오줌으로 편함 진짜요 음. 웃기만 <웃음> 해도 잠이 설설 올것 같아? 그리고 이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뭐 기존 침대에서 이용하시던 그런 뭐 스프링도 아니고 라텍스도 아니고 메모리폼도 아니에요 아까 보였듯이 내장재가 허리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폭싱 폭싱 들어가기 때문에 결이 누워봐 그렇지 허리가 어때요? 안 아파요 안아프지? 편하지? 아빠도 한번 누워볼까? 네. 아빠도 허리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집에다 할까 우와 진짜 편하죠, 우와! 진짜 편하죠. 어, 그리고 이게 되게 <웃음> 우와, 보들보들하니 <오. 웃음> 너무 편해 어, 그리고 이게 통기성이 있어서 아까 설명에 통기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폼의 오돌오돌한폼 때문에 어, 공기가 통하네 어, 여름에도 시원하겠는데? 네 <웃음> <웃음> 어, 이거 좋다 나 집에도 한개 사요 집에도 <웃음> 하나, 하나 사요? <사야? 웃음> 네 일단 잡시다 피곤하다 <웃음> 아, 그리고 사용 안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죠 3단으로 쭉쭉 쭉 바로 접어서 자 이런식으로 이용을 안할때는 접어서 이렇게 보관이 가능해요 어때요? 최고!